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1시 14분인데요. 오늘 딴 때보다 좀 늦게 어떻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러블레터 어, at midnight 이렇게 좀 at midnight을 뒤에 붙여야 되지 않을까 채널명을 한밤중에 자정경에 at around midnight 그 즈음에 이렇게 찍게 되는데 약간 제가 night person 이긴 해요. 약간 morning p e r s o n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침형 인간 아닌 것 같아요. 예. 어, 자 오늘도 지금 어, 오늘 제목은 낮은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법이게 한국 어, 제목이 있구요. 영어 제목은 보시다시피 he is nobody. he is nobody 라는 요 제목은 우리가 어제 그 거절감에 대해서 IJR 53 이사회 53장 3절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어, 계속해서 이사회 53장 3절에 그 관련 표현들을 보면서 어, 어제는 거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낮은 자존감을 또 근본적으로 높이는 그런 방법이고 어떤 그런 어떤 솔루션 해결책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 말씀 영어 성경 문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그 표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 53장 3절에 있는 것인데 영어 구어체 영어 성경 한 가지 번역본에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어, 이 앞에 부분 he looked down on him 이거는 m 메시지, 우리 또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을 또 가끔 쓰고 있죠. 거기서 가 e 왔고요. And said, he is a n d s a i d h e i s a o h e i s nobody. 이거는 e m e s s a s a e 라 s 고체, 현 e 고 e 어, 영어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 이걸 약간 s a g e m g e m e g e m e e message, e s s s a e We despised him. We despised h e m 이렇게 우리가 그를 멸시했다. Despise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 look down on. 이게 좀더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유에서 요거로 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he s nobody. Nobody는 여러분 보잘것 없는 사람. 진짜 뭣도 아닌 예,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스톱 메시지에서는 스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드 같은 데 보면 스컴 이게 막 인간 쓰레기 개쓰레기야 인간 쓰레기야 막 이럴 때 원래 스컴이 여러분 거품 뭐 이런 찌꺼기 이런 뜻이 있는데 어, 그런 인간 쓰레기 그 충격적이게도 그 십자가에서 정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신의 아들 신의 외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 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노바리 였고 스컴 이었고 정말 야저 진짜 뭐 인간 쓰레기가 다를 바 없다 어, 정말 그 죄수들 사이에서 또 달렸잖아요 뭐 반역죄를 어, 선동 했다는 그런 억울한 죄명으로 어, 자그 한번 우리 일단 듣고 영어 설명을 들은 들, 영어를 한번 들어봅시다 늘 그래왔듯이 as, as usual 보통 그렇게 했듯이 we looked down on him and said he is a nobody we looked down on him and said he is a nobody we looked down on him and said he is a nobody 세번 들었죠 남자 목소리로도 들어봅시다 we looked down on him and said he is a nobody We looked down on him and said he is a nobody We looked down on him and said he is a nobody 자 이따 끝날 때또 우리 열번 다섯 번 다섯 번 들으면서 암기하는 시간이 있죠 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look down on look down look down에서 느껴지기 약간 깔보다 내리보다 어 우리말에서 뭐라 그러더라 예뭐 내리깔아 보다 어. 우리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음 멸시하다, 깔보다, 무시하다, 예뭐 이런 음, ignore, i g n o r e, ignore, ignore 이란 단어보다 look down on 이 어감이 더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 정말 깔보다, 예. 반대 표현은 look down, down에 반대되는 게 up이잖아요. 예, 그래서 look up to가 약간 respect, 약간 존경하다. 예. 뭐, 그래서 뭐, look up to someone 하면 누군가를 존경하다 이런 뜻인데 look down on, 오늘 나온 표현은, 어, 깔보다. 우리가 him은 여러분, 아이제이아에서 다 예수님, 신의 아들이죠. 어, 그 신을 되게 깔봤다는 거예요. 아니, 뭐, 별 것도 아니네. 저렇게 죽을 거면서 뭘 그렇게 설치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어, 그런 뜻이고 예. 그 이번 열한 번째 러브레터 밑에 여러분 설명 이 있는데 그 스컴이라든지 디디스바이스팀, 쓰이비 그 원래 또 다른 그앞 뒤에 있는 번역본 문장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어, 근데 외울 것은, we look down on him and said he's a nobody. 요거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회화에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외국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영어를 좀 못한다고 깔 보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한마디 탁 치셔야죠. Don't look down on me. Don't look down on me. 다 이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이요. 예. 오! 영어 잘하네. Don't look down on me. Because I'm not a good English speaker. 뭐 이렇게 뒤에 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Don't look down on me 이것만이라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예. 어, 오늘은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어, 굉장히 자존감이 낮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가다 보면 오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런 자존감이 낮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예를 들면 충분히 훌륭한 외모를 갖고 있고 또는 충분히 똑똑하고 예. 뭐 하여튼간 충분히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이런 어, 약간 놀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뭐 부모님들이 자라면서 뭐 너무 자기를 이렇게 자존감을 깎아내렸다. 나, 연세가 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뭐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지 않을 것 같은 분들도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또 흔히 발견하게 되고 예, 정말 자존감이 딱 느껴지게 낮은 분들도 있고요. 예. 우리 지난 러브 레터에서는 거절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거절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도 평생 씨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고 가야 할 가야 할 예. 영어 영어의 live with it 이런 약간 표현인데 그냥 그것과 함께 살아야 될 감내해야 될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살면서 뭐 제가 저의 잘못으로 큰 실수를 해서 아 내가 진짜 되게 스튜트하고 되게 풀래쉬하구나. 되게 진짜 멍청하고 잘못된 정말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정말 그 대가를 톡톡 치르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하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경험들이 있었고요. 저의 인생 속에서도. 어또뭐제 실수로 그런 적도 있고 아니면 억울하게 어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어, 상대가 오해를 했다든지 상대가 잘못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저를 깎아 내리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어, 나는 억울함에도 그렇게 후자의 경우에도 자존감이 굉장히 추락하더라고요. 예. 저랑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에 되게 힘이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또 영어 성경 문장도 외울 텐데 그런 스팅? 스팅! 약간 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 텅이 굉장히 자몽 뭐 같은 데 보면 포이즌, 포이즌 같다. 되게 독 같다. 사람을 되게 마비시키고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겠다. 마음 먹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사람들을 어, 굉장히 망연자실하게 만들 정도의 어,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안 좋은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게 제가 뭐, I'm no exception.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예, 저도 또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때가 당연히 많이 있고요. 또 제가 힘들었던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존감을 어제는 거절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자존감을 낮추는 것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도 뭐 제가 생각나는 일들도 지금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한국어 제목처럼 낮은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요어 오늘 또 저희가 외우는이 이사야 53 이사야 53장에 저는 담겨 있다고 확신해요 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신의 아들이 신을 떠나버린 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을 정말 그 조물주 신이 만들었다면 신이 계시고 어 신과 사랑을 나누려고, 예, 만든 인간이 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등을 져버렸을 때, 진짜 영어 성경에, 뭐, 신이 이렇게 인간에게 실망하고 속상하다고 얘기할 때, you turn, you turn back to me.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turn back to me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고요. 아, 너무 늦게 하니까 제가 오락가락 하네요. 예. 어, uh, "turn your back on me" 이 표현이 특히 NIV 같은데, 그 선지서 우리가 하고 있는 IJ야도 선지서지만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네가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you turned your back on me," "you keep turning your back on me" 계속해서 등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군가, 그것이 뭐, 남자건 여자건 나이를 다 떠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등을 치지 않아요. 예. 근데 등을 돌린다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보고 싶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어, 근데 인간이, 어쨌든, 어, 자신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 조물책에서 조물주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예. 어, 그런데 그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신은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뭐 신은 가장 높은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낮아지신 거예요. 예. 뭐 자존감 얘기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너무 낮아진 거예요. 예. 어디까지요? 십자가라는 그 형틀까지.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 처참했던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것도 제가 그 밑에는 적어드릴게요. 화면에는 안 보이실 텐데 There was nothing attractive about him. There was nothing attractive about him.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해서 attractive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매력적인. a t t r a c t 가 사람을 끄는 거잖아요. 예. nothing attractive. nothing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거는 attractive. 이런 게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여러분. something special. 뭐 이런 것처럼. something new. 뭐 anything new.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신의 아들은 사람을 끌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뭐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밑바닥인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스컴인 거예요. 스컴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이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눈길을 주고 싶지 않은 무슨 뭐가 거기가 볼품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 막 허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막 못수로 관통하고 대못수로. 예, 저도 앞에서 그걸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공포영화 같은 거, 하러 무비 같은 거못보거든요 하러 무비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런데 그렇게 그 밑바닥까지 그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 어 떨어졌던 이유가 사랑과께 부적격한 여러분과저 인간들을 위해서 어 그렇게 밑바닥으로 가신 거죠. 스스로. 예.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그걸 억지로 한게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가신 거예요, 거기로. 예. 어, 저는 바로 이 장면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예. 그리고 여전히 경험하며 살고 있고요. 제가 교회 오래 전부터 다녔다고 했잖아요. 꼬마일 때부터. 초딩 때부터 예, 저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조선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웃음> 자존감이 저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꽤 귀여웠거든요. 예, 공부도 그냥 못하지도 않고 그냥 어, 뭐 약간 잘하는 정도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웃음> 어쨌든 뭐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따져보면 높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낮을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뭐 외모적인 이유도 있고 학생 때는 성적, 또뭐 집안의 사정, 뭐 친구들 사이의 어떤 인기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그런데 하여튼간 제가 교육을 다녔지만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의 이 신의 아들의 죽음이 남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그를 정말 피부로 느낀 거는 한 25세 때부터니까 어 이거를 듣는 분 중에 저보다 그 25세 이하인 분들도 계시다면 빨리 깨닫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재 또 성경을 가르치는 학생들도 듣는 학생이 혹시 있다면 또 청년들이 있다면 대학생들이 있다면 빨리 깨닫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존감이 아무리 낮아졌어도 금방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내 자신이 어떤 가장 높은 존재의 정말 특별한 그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스카 소리, 노바리 소리 들을 그런 존재가 아닌데 괜히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밑바닥으로, 스스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 자체가, you know, just, they keep changing.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 변하지 않는다는 게, 참, 노력한다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정말, 연인들이 사랑할 때는 영원히 사랑하자고 하지만, 그게 쉽나요, 여러분? <웃음> <웃음> 다 아시잖아요 예.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정말 저번에 얘기했던 뭐 특히 교회 다닌 분들은 그 데이비드 앤, 아나탄 다윗과 연회단 같은 친구가 되자 저도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예. 그게 어떻게 쉽냐고요 예.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고 예. 그러다 보면 뭐 상황도 그 상황이고 또 마음도 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대의 어떤에게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자신에게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그런 상황이 있겠죠. 케이스가. 그런데 나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조물주는 변하지 않으시고 그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잘난 거 못난 거다 아시잖아요. 모든 면을 정말 예, He knows everything about us. Because he made us.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everything.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 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정말 존재인 것 같아서 준게 아니라는 거죠. 충격적인 거는. 예. 내 모든 약함과 악함을 정말 송두리째, 정말 뼛속 깊이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와 거기에 대한 벌을 대신 내가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틀이잖아요, 여러분. 예. 어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못 났지만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느끼면서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분의 그 사랑이 너무나 특별하니까, 예. 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책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맥스 루케이도라고 미국에 되게 좋은 베셀러 그 작가 목사님이 있는데, You are special 이라는 되게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사람들은 계속 스티커를 붙여요 너는 이러니까 너는 좀 이상한 애고 너는 뭐 개는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막 계속 스티커를 붙여서 정말 온 몸에 스티커가 가득한데 어 이게 갑자기 뭉클해지네요 제가 <웃음> 새벽인데 어 근데 스토리가 어떻게 됐더라 <웃음> 뭉클해지는 건 좋은데 갑자기 스토리가 생각해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I am getting forgetful as I'm getting older. 나이 들수록 진짜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스토리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거 번역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분 책 중에 제가 번역을 했어요. 어느 그 아는 두란도서원에 일하는 어느 선생님이 저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아닌데 추천을 해가지고 그거 번역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그책 아니면, 어, praying m n 인가 기도하는 사막이, 뭐, 그거는 확실히 했고요. 두건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저도 나중에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 옆으로 샜네요, 예. 뭐, 이 러블렛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옆으로 막 샜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예. There's no r 뭐 이게 뭐 급한 것도 없고 여러분 뭐 듣다가 나중에 또 들어도 되고 이런 채널이니까요.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어, 어떤 어 신의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영원히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인 예. 신의 어떤 사랑은 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조직의 평가를 완전 뛰어넘는 거예요. 예. 더 높은 존재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생각할수록 나를 더 가치 있게 하고, 소중하고, 어, 아름답고, 또 높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예. 어, 성경에 어떤 신의 사랑이 또는 신 자신이 나를 굉장히 높이신다는 표현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편 어떤, 예. 쌈스라고 하죠. 예, 영어로 쌈스 예, 보면은 너무나 많아요. 뭐 다윗이나 이런 게 나를 높여 높이신다. 신께서 예, 높이신다는 게 뭐예요? 자존감 높이신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 환경도 변화시켜서 높이실 수 있고 또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낮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 오늘 이그 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just let's keep remembering this fact,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합시다. Keep that in mind, 마음에 간직, 간직합시다. 그러면 때로는 부당한 평가, 대우, 멸시, 무시, 깔봄 이런 것들이 계속 올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 안 오겠어요?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팩트 아닐까요? 예. 자, 어, 이런 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뭐, 기도도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억울하게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막겠어요? 예, 그럴 때, 자존감이 혹시, 나라, 낮아졌을 때, 우리가 이 어떤, Bible verse, 이 성경 문장으로 좀 다시 한번 가자구요. 뭐, 이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뭐, 영어 성경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다있고요 예. 어, 자,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한것 같아서, 어, 문장을 외우겠습니다. 문장을 우리 열번 하면서 외우시고, 그냥 영어 공부만 하지 마시고, 또이 깊은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여자 목소리부터 다섯 번 한번 해볼게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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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oked down on him and said he's a nobody. 어열번 해봤죠, 여러분. 어, 이 러블레터가 뜬간 여러분이 우리가 뭐 저도 훈련 좋은 어떤 훈련인데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어떤 상처들이 어, 불변의 이 unchanging한 어, 어떤 unshakable truth 흔들리지 않는. 예, 이런 사실, 진실 때문에 다시 좀어 치유되고 어 자존감도 높아지고 거절감의 상처도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